이렇게 되고요네 여기서 이제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k를 구하면 아 k는 10이래요 그리고 이 친구는 네. 그 아까 여기 니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네런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네. k가 여러개가 나올 수 있는데 네. 일단 6 네. 그 다음에 12. 네. 그 다음에 18이 나올 수 있어요. 아, 네. 근데, K일 때, 네. A는, 네. 1, 2, 5, 10이 나오고요. 네. 6일 때는 1, 2, 3, 6이 나오고, 12일 아, 네. 때는 1, 2, 3, 4, 6, 12가 나오고요. 네. 18일 땐 1, 2, 3, 아, 3, 안, 아, 3. 네. 그 다음에, 5. 음. 아, 5번요 갑자기. <웃음> 네. 6, 음? 9. 아, 9도 있군요, 네. 12, 아, 18. 아.